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쿠션 예쁘게 바르는 방법 잘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데 말고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하면 은좀 들뜬다, 너무 뭉친다, 두껍게 발린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별거 없이 진짜 간단한 스킬인데 이렇게만 사용해주면 제가 지금 화장한 지 10시간 지난 피부거든요 이렇게 10시간 지났을 때도 들뜸 없이 피부 딱 예뻐 보이게 연출해주는 그런 방법 오늘 영상 보시고 쿠션 제대로 바르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쿠션 바르는 방법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사용해줄 쿠션은 에스쁘아 프로틸러 비벨벳 커버 쿠션이에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패키지예요. 이 쿠션은 피부에 얇게 밀착되는 초밀착 텍스처로 바를 땐 촉촉하다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모공이 많으신 분들도 커버가 되게 잘 돼서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쿠션이지만 지속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발라주기만 하면 하루 종일 지속이 잘 되는 쿠션입니다. 일단 퍼프 자체가 굉장히 푹신푹신 보들보들 말랑말랑한데 내용물을 잘 머금고 잘 뱉어주는 보들보들한 퍼프입니다. 쿠션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할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퍽퍽 찍어서 바로 바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퍼프에 많은 양이 고르게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얼룩덜룩하게 두껍게 발릴 수밖에 없어요. 퍼프에 남은 양을 이렇게 휴지에 좀 흡수를 시켜서 빼내줍니다. 저는 항상 사용하고 나서도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주거든요. 안에 머금고 있던 이 쿠션 파데 양이 묻어나죠. 그리고 사용할 때 이렇게 두 개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은 고르게 힘을 줄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은 꼭세 개씩 넣어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망을 묻힐 때도 이렇게 중지에 힘을 줘서 이렇게 묻혀요. 가운데 동그랗게 파데를 머금은 게 보이죠? 이 상태로 그냥 찍어서 바르면 이렇게 둥글게 자국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쿠션 옆에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드려줘요. 퍼프의 고른 양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양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옆에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양을 고르게 펴주고 볼 바깥부터 시작해서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두드릴 때는 이렇게 손가락 끝에 힘을 다 주고 텐션감 있게 팡팡팡 두드려줘야 돼요. 그냥 막 찍어서 바르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바르면 발리는 건지 안 발리는 건지 긴가민가해서 계속 더 바르게 되는데 일단은 양 조절한 양으로 가볍게 커버를 하고 그 위로 차곡차곡 커버를 더 해주면 됩니다. 또한번더 묻혀서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이렇게 덜어줘요. 이게 처음에는 귀찮고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얇게 얇게 얹다 보면 은 정말 피부 표현도 더 예쁘고 유지도 더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 조절하는 걸 습관 들이시면 은 굉장히 편하게 가볍게 바를 수 있으실 거예요. 한 겹씩 더 바르면서 이렇게 다크서클 부분 이런 부분이나 눈두덩이도 가볍게 지나가지고 이마도 발라볼게요. 일단은 반쪽만 먼저 발라볼게요. 또 여기 닦아내서 입 주변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어차피 쉐딩을 하거나 마스크에 좀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끝까지 커버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커버를 하면 은 얼굴만 더커 보이고 피부가 더 텁텁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남은 양으로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됩니다. 코 부분도 여기 이렇게 긁어낸 이 소량을 사용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공이 꽁꽁꽁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쓸어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굴곡이 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밤을 새서 다크서클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이렇게 진한 부분을 커버할 때는 쿠션 퍼프의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사용해서 끝부분 위주로 꽁꽁꽁 찍어주고 이렇게 고르게 덜어줬으면 이런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얹어줍니다. 이 쿠션 하나만으로도 커버력이 꽤 괜찮은 편이어서 귀찮을 때는 그냥 이 쿠션 하나로만 커버를 다 해줘요. 이렇게 반쪽을 다 발라봤는데 여기만 되게 피부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커버된 거 보이죠? 이렇게 화사하게 톤업 되면서 웬만한 잡티들도 이렇게 다 커버가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코 부분 모공도 굉장히 깔끔하게 커버된 거 보이죠? 반대쪽도 빠르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양 조절을 고르게 해주고 이게 진짜 살짝만 찍어도 이렇게 많이 묻어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많이 묻은 양으로 바르면은 피부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꼭양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얼굴 바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팡팡팡 고르게 힘을 줍니다. 텐션감 있게 이렇게 두드려줘요. 그리고 여기 남은 양을 이렇게 조금씩 더 커버를 해줍니다. 코 부분은 모공에 끼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요런 가려야 할 잡티 부분 여기 끝에 살짝 묻혀서 꾹 눌러주고 살짝 퍼뜨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해주면 반대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된 거 보이죠? 사용하고 나서 퍼프를 휴지에다가 꾹꾹 짜내서 안에 남은 양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또 팔레트로 사용해줬던 이 면도 함께 닦아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을 해주고 있어요 거의 내용물이 남지 않은 이 퍼프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더 두드려서 얼굴에 조금 더 밀착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퍼프에 묻은 양 없이 해서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얼굴에 밀착시켜주면 은 마스크에 묻는 양이 전보다 훨씬 덜하고 피부 지속력도 더 좋아져요. 이렇게 해주면 은 피부표현 끝입니다. 진짜 쿠션 바르기 너무너무 간단하죠? 쿠션 바르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쿠션만 바르면 피부가 좀잘 들뜨고 잘 무너진다 하셨던 분들은 정말 정말 너무 간단한 방법이어서 민망하지만 이 방법으로 발라보시면 진짜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쿠션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줬는데 오늘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이대로 외출을 했다가 일하고 돌아와서 지속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 퇴근해서 지금 집에 왔고 지금은 저녁 9시입니다. 제가 오늘 11시 전에 화장을 해서 지금 화장을 한지 10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입술만 새로 발라준 상태예요. 오늘 착용한 마스크를 보면 은 이렇게 코 쉐딩한 부분 코 부분이랑 볼터치한 부분에 많이 묻어놨고 나머지 볼 부분은 살짝만 묻어난 정도? 이 정도면 진짜 묻어남이 없는 편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유관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화장했을 때랑 좀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1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너지긴 무너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눈썹도 다 지워졌고 이렇게 화장이 좀 지워진 상태예요. 이런 볼 부분은 좀 많이 지워진 걸볼수 있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부분 많이 지워졌고 이런 코 부분은 더럽게 무너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피곤해서 그런지 다크서클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크닝도 없고 이 정도면 지속력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이제 제가 수정 화장하는 법도 짧게 보여드릴게요. 수정 화장할 때는 일단 이렇게 얼굴에 올라온 유분기를 다 닦아내야 되는데 그 카페에 있는 그 갈색깔 티슈 그런 티슈로 눌러주면 좋은데 전 지금 집이니까 그냥 화장지를 사용해서 얼굴에 올라온 유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분을 흡수만 시켜줘도 조금 더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 유분기를 닦아주고 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쓸듯이 이렇게 거의 묻어나지 않죠? 이렇게 가볍게만 묻혀주고 마찬가지로 얇게 얇게 커버해줍니다. 수정 화장할 때도 두껍게 얹으면 되게 피부가 밑에 커버했던 거랑 엉키면서 더 두텁고 들뜰 수가 있는데 얇게 얇게 얹어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 올라온 유분도 꼭 제거를 해주고 나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 유분이 있는 채로 수정을 하면 은 저는 일단 약간 비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그 유분이랑 섞이면서 수정을 해도 피부가 더 벗겨지더라고요. 이렇게 쿠션 면을 이렇게 긁기만 해서 얇게 얇게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앙 위주로만 커버가 잘돼 있어도 좀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고 정돈된 느낌이기 때문에 수정할 때 저는 약간 중앙 위주로만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수정 화장을 다 해줬는데 처음처럼 보송보송하게 이쁘게 수정이 됐죠. 이렇게 어렵거나 대단한 스킬이 아닌데도 양 조절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더 지속력 도 예쁘게 밀착이 잘 되는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쿠션 바를 때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양 조절 잘해주기, 두 번째는 퍼프에 머금은 양을 없게 해서 팡팡팡팡 두드려서 지속력을 더 높여주는 거.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지속력 높고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쿠션 사용할 때 꼭꼭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